안녕하세요. 내가 오늘요, 이거 보여주는 이유는 여기다 고구마를 찌니까 군고구마처럼 너무 좋더라고. 군고구마하고 똑같아. 그래서 그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내가 오늘 하는 거예요. 방고구마, 이거 이거는 방고구마. 방고구마 4개. 호박고구마 4개. 호박, 어, 이거 조금 상하라 그랬네. 더 많이 쪄도 되는데, 이거밖에 없네요, 고구마가. 이렇게 놓고, 1시간, 1시간 20분 찌면 돼요. 60분. 이게 딱한 바퀴 돌리면 1시간이거든, 60분. 그리고 이거는 200도에다가 찌면 돼. 근데 이게 1시간인데, 이거 땡 하고 떨어지면, 한, 한 10분이나 20분 더 돌리면, 말랑말랑하게 참 맛있게 쪄져요. 시간이 다 됐어요. 짜자자잔! 한 시간하고 10분 더 돌렸네요. 근데 고구마가 이렇게 맛있게 아주 쪄졌어요. 요. 이게 호박고구마거든? 껍질이 나무 들어가요 수분이 싹 빠져가지고. 짜게 볼까요? 와, 김이 모락모락 나네. 호박고구마. 너무 맛있어. 이게요. 내가 이따 쪄보니까 막 5일 오일, 이렇게 5일썩 놔둬도 안 쉬어요. 우리 집이 실내 온도가 25도거든요. 근데도 한 6일을 놔둬도 안쉬어 이게 찌면은, 소에다 찌면은 이틀만 있어도 막 쉬잖아요. 이거는 반고구마. 와 이렇게 맛있어. 엄청 달아요. 엄청 달아. 막 껍질이 이렇게 남아 남아. 조글쪼 조글하지. 이게 군고구마가 똑같아. 껍질이 이렇게 남네. 너무 달아 그래서 이게 빨리 안신니까 내가 너무 신기해 가지고 여러분도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했어요 어 고구마 군고구마 이게 삼문 거하고 똑같아요 더 맛있어 이게 감사합니다 이게 쪄서 드세요 이게 있어야지 이렇게 뛰지 이게 없는 거거든 <웃음> 이거 이거 이렇게 하나 구입해야지 여기에는 통닭도 양념에서 딱채놨다 여기다가 구면은 너무 맛있어, 통닭.